자 우리 이전 시간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생성된 객체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어, 모조리 다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 우리 뭘 써요? 반복문을 써서 여러분이 음 어디죠? 배열에서 반복문으로 데이터를 다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면 객체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해볼까요? 자, 검색어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오브젝트, object, 객체고 오브젝트죠. 그리고 어, 순회한다, 반복적으로 가져온다, 이터레이션 이 정도로 검색해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나, 나오는데 이터레이트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중에서 저는 미리 좀 봤어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for in이라는 걸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for i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같이 보시죠. 자, h2 iterate라고 하고, script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 co-workers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꺼내서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f 라는걸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키인 객체 이름 co-workers 자,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예, 이해 못 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for라고 하는 걸 쓰면 co-workers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있는 이 키값들을 가져오는 반복문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키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 요거요거요게 키값입니다 즉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키라고 불러요. 반대로 이제 그 반대는 아니고요. 배열에서는 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순서대로 정리 정돈돼 있기 때문에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좀 다르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코워커스에 있는 키를 하나하나 꺼내서 중괄호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주는 명령이 4예요. 다시요. 코워커스라고 하는 객체에 있는 데이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의 수만큼 이 중괄호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데, 실행될 때마다 키 값이 순차적으로 순차적이라기 보다는 코워커스에 있는 키 값들 하나하나 변수값으로 세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막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다큐먼트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웃음> 자,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웍스에 있는 키값들을 모조리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코워커스에 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가 배열의 형식을 사용해서 인덱스가 들어가는 곳에다가 키값을 넣었더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이 코워커스라고 하는 저 객체에 대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순환할 때는 코워커스라 코워커스 대가로이 키값으로 프로그래머가 들어오고 두 번째 할 때는 디자이너가 들어오고 세 번째 할 때는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얘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번엔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착안해서 우리는 이걸 할수 있겠네요. 키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모든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객체의 데이터를 순회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